자 오랜만에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어, 반갑적이죠. 음. 캐프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는 북방민족의 성장과 명예성립, 성리학의 확산이라는 대단원 중에서 우선 은첫 번째, 당송교체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21쪽 위에 길게 빈칸이 나와 있죠. 그렇죠? 어, 여기에다가 연표, 요거를 직접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볼 거예요. 물론 요거를 보고 해도 관계는 없지만 선생님이 직접 또 실판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게 좀더 정확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 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거든요. 자, 아무튼 저기 나와 있는 거를 함께 써가면서 우리 당나라가 왕하고 홍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딱 하나 이해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절도사라는 단어 하나만 이해를 해도 다 배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10세기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우리는 그 시기는 당송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쭉 한번 연표를 그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56년, 당나라의 멸망이 시작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은 왜 이름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절도사였던 안록산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일으킨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사건을 안사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절도사는 대체 무엇이었기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절도사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였다고 라볼 수가 있느냐. 각 나라의 부병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붕괴되고 난 이후에 등장을 한군사령관이요 등장을 한 지방의 군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세력이었다. 자 일단은 썼는데 뭔소린지 이해가 되나요? 음. 되면 다행이고 뭐, 아마도 안될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동아시아사는 중간고사를 안번가목기었기 때문에 부병제가 뭐였는지 전혀 한테기도 기억이 안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음, 잠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부병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화면 잠깐 볼까요, 여러분? 부병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자, 당나라에서는 호적을 작성을 해서 전국의 인구를 조사를 했고 그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제였나요 호적을 작성을 해서 인구를 조사했고요. 그들이 먹고 살수 있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게 무슨 제도였나요? 써있잖아. 균전제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지? 자, 그래서 땅을 나누어 주므로써 농민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도 잘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 세금을 세 가지 종류로 거둔 거? 그게 바로 써있잖아요. 뭐였어요? 조용조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라에서 먹고 살수 있게 땅을 주었고, 그 땅에서 먹고 살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을 때, 군대를 나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군대를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죠 나라로부터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갈고 기꺼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그 제도가 무엇이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게 바로 부병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병제라고 하는 게 붕괴되었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당나라가 무너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은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서 당나라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죠그 보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땅이 부족해지게 되었었는지 그래서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서 1인당 지급받는 토지의 규모가 줄어들다가 아예 땅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1인당 지급 소재의 감소 또는 미지급의 발생이라는 거였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로부터 땅을 받지 못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잘 냈다 못 냈다? 잘 내지 못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나라를 지키러 와라 라고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지만 군대를 잘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부병제의 붕괴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바로 구병제의 붕괴였다라고 우리는 살, 살,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병제가 붕괴되었어요. 사람들이 군대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군대를 나오질 않아. 왜?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나라에 군대를, 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방금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근데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땅이 부족해졌어 그렇지? 토지가 부족해졌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토지를 주는 준전제가 시행이 될수 없다 보니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군대를 나오라고 하는 무병제도 당연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게 선생님이 방금 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지켜야 돼요.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속 군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라를 지킬 군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자, 원래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먹고살게 해주고 그에 대한 이제 의무로 군대에 나올 것을 강조를 했고 그렇게 군대를 나와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 그런데 백성들이 가난해져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아.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군인들을 마련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돈으로 고셔야 그렇죠. 있어요. 돈을 주고 나라에서 군인으로 고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했느냐 자, 황제가 유능한 장군에게 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장군에게 토지와 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 수입과 이 돈으로 무엇을 해라? 군인들을 고용해라 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부병제가 무너지면서 농민들이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 않게 되자 황제가 유능한 장군한테 땅과 돈을 주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군인을 고용을 해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네. 여기에서 황제부터 로 토지와 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군인을 고용한 이 유능한 장군의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직책인거예요 이게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되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전국 곳곳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곳곳마다 절도사들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부병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나라는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음. 어? 잠깐만 내가 저거 비행기 보도로 바꾸고 찍고 있나?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독자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면은 당시 밤나라를 시키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황제에게 충성을 할까? 절도사에게 충성을 할까? 왜그렇게 생각하지? 이해가 나의 고용력. 그렇지, 나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절도사자라그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황제가 아니라 절도사에게 충성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 절도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세력으로 점차 커 나가게 되었던 것이고 강력한 절도사였던 안로상과 사사명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다?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안사의 난이 일어났고 안사의 난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알록상과 사사명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안사의 난은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 만은 이 사건이 당나라에게 준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당나라는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당나라의 통치 질서가 점차 점차 붕괴되어 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절도사 세력들이 당나라의 통치질서가 점차 무너져 가게 됨에 따라 지방 곳곳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천장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통치 질서가 무너져 가면서 사회가 혼란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렇죠. 농민 백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절도사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 반란이었다라는 것이죠.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왜이이 이름, 이 반란의 이름이 황소연나일까 농민 이름이 황소입니다. 네, 맞아요.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성이 황이고 이름이 소기 때문에 황소해나라고 <웃음>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어 20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사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황소의 난이 나옵니다. 세계사에도요. 어 그런데 얘네들이 20계 학생들인데 세계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수업을 안 들었겠어. 정말 정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몇 명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때 황소의 난을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냈어요. 다음 사건의 제목은 어 이름은 1번 황소의 난, 2번 저소의 난, 3번 코불소의난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20%였어. 어 중에 하나 를 그냥 찍어버린 거지. 음, 슬픈 기억이 나네요. 자, 아무튼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황소의 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써 있죠, 그죠? 황소의 난이 네. 857년에서부터 884년까지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대략 몇 년이에요? 황소의 난이 이어진 게 대략 몇 년이에요? 한 음, 음, 2, 3년. 그렇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음. 무엇이? 절도사의 반란도 아니라 무엇이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당나라가 농민들의 반란을 30년 가까이 진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무력이 너무 약하다. 그렇죠. 당나라의 통치 질서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을 겪으면서 당나라가 통치질서가 이만큼 무너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반란이 3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었던 당나라의 통치질서마저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황소의 난 결국에는 진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황소의 난을 겪으면서 당나라는 사실상 열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황소의 날을 겪으면서 당나라는 사실상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당나라는 90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은 누구였, 누구였냐면요 바로 절도사였던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절도사였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주전충이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황소의 부하였던 사람이야 당나라 조정에서는 도무지 황소의 난을 진압할 수가 없다 보니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황소의 부하였던 주전충의 꼬득입니다 네가 황소를 배신하고 황소의 난을 진압해주면 은 너를 절도사로 임명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주전충이 원래는 주온이었거든 이름이 주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주온이 황소를 배신하고 황소를 죽이면서 황소의 난이 진압이 되고 절도사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조정은 이 주온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완전 충성스러운 신하야 라는 의미에서 전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줘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선충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절도사가 됐어. 보니까 나라는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야. 내가 여기서 에 황제가 되겠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래서 손쉽게 당라를 멸망시키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절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었다라고 했나요? 아니었다라고 했나요? 전국 각지의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절도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똑같은 절도사였던 이주 전충이 황제가 되었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어. 그러면 다른 지방에 있었던 절도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1번. 아, 제가 황제가 되었으니 이제 제한테 충성해야지. 2번. 쟤도 황제가 되는데 나라고 황제가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1번, 2번. 어떤 생각을 했을까? 2번, 당연히 이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절도사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황제, 이 지역에서 내가 왕이 되어 보겠다라고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른바 5대 19국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가 혼란과 분열의 시기가 중국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떤 시기였냐면은요. 첫 번째, 당시 중국의 정치 중심지에 던 화북에서는 다섯 개의 왕 연속적으로 교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교체가 되느냐? 절도사 주전축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후량. 그런데 후량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후 당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 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후한이었어요. 응. 어? 어 후진이 먼저 나온다. 후단의 절도사가 후단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후진이었다. 그런데 후진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후한이었고 후한의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후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후주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절도사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섯 개의 왕조가 연속적으로 교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아이고. 자, 한편 허북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절도사들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남중국 지역에서는 10명의 절도사가 각각의 지역을 장악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왕합니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북에서는 다섯 개의 왕조가 연속적으로 교체가 되었고 남중국 지역에서는 10개의 절도사들에 의한 정권이 성립되었던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5대 19의 시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5대 1 9개 시대에 당나라가 멸망 하고 소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907년에서부터 960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5대 1 9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절도사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왕조의 연속적인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후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절도사들과는 조금 달, 다른 인물이었어요. 어떤 인물이었느냐? 비록 내가 절도사 출신이긴 하지만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나같은 놈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전부 다 뺐습니다. 횟수에 와요. 그리고 철저하게 문신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거예요 이른바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절도사와 같은 군인들이 까불지 못하게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 전부 다 횟수하고요. 그리고 문인들을 이용을 해서, 문신들을 이용을 해서 정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절도사에 의해서 왕조의 교체가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적 안정 ...을 이루었던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후에 다른 절도사 나라들을 정복을 하거나 또는 항복을 받아내게 되면서 979년에는 결국에는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19개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이 분열되었다가 송나라에 의해서 재통일되기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무언, 부른다? 5대1 9개 시대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당송교체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요 부분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 필기를 해가면서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그럼 이제 우리 교재의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야, 어 카메라 앵글을 좀 돌려서 화면으로 비춰주겠니 응. 야, 오늘 뭘안 가져왔나? 그런 됐죠. 잘 나오나요? 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중원, 중국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 이후에 안사해난 이후에 당나라가 쇠퇴가기 시작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절도사 세력들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907년에 당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를 무너뜨렸던 절도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주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지? 절도사 주전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 자 이후에 각 지역의 절도사 세력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5대 1 9국의 시대라고 부른다. 5대 1 9국의 분열과 혼란기가 이어지다. 가 후주의 절도사였던 누가? 후주의 절도사였던 누가?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960년에 건국된 무엇이었다? 송나라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송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음. 자, 그리고 송나라가 이후에 979년 5대 1 9국의 분열기를 통일하게 되면서 당나라 이후에 이어졌었던 중국의 분열기를 재통일하였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한반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통일신라가 이후에 후백제, 후고구려로 분열이 되면서 한반도 역시 후삼국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음. 불편한 조금? 음. <웃음> <웃음> 누가 이게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지? 응. 자.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백제 후 고구려로 분열이 되면서 후 삼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가 후 고구려에서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고려였고, 고려 태조 왕건이 936년에 후백제와 신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후백제를 정복을 하면서 936년에 한반도를 재통일하게 되었다. 라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여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분열되었다가 재통일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되었다는 라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시기 동안 동아시아 주변에서는 각각의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자 봅시다. 우리 동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패턴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중국이 혼란스러우면 주변국가가 네. 성장을 한다. 네. 네. 그렇죠. 중국이 혼란하면 주변국가가 성장을 하고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국가와 민족이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지자 강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송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이어지게 되자 동아시아 주변지역에서는 많은 새로운 국가들이 민족이 성장하고 새로운 민족들이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립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쪽에 만주지역에서 어, 시작을 해서 북방초원지역을 장악한 거란족의 요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을 장악했던 탕구트족의 서하라든지 아니면은 요나라 이후에 등장한 이쪽의 이쪽에 어, 간도지역에서 성장을 한 여진족의 금이라든지 베트남의 대월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나라들이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등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오게 되었느냐. 자, 10세기 이후에 국가 간의 새로운 외교와 교역이, 아, 뭘따 이렇게 많이 보이냐. 10세기 이후에 국가 간의 새로운 외교와 교역이 진행이 되면서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었고요. 군사적인 대립과 충돌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한 국제관계가 전개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남중 남고를 나온 사람이에요. 남중 남고 출신인데 남중 남고를 다녀본 사람이 있으려나? 없겠지만은 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남중 남고 어떤 세계냐? 어 그야말로 어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물의 왕국이 정말 전형적인 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잘 보여주는 사회가 남중 남고입니다. 싸움을 그렇게들 래요사내 새끼들끼리. 싸움을 엄청 많이 해 언제 제일 많이 할까? 사회짱가 어. 어? 어, 그렇지. 정확히는, 어, 언제, 몇 달, 몇월 달에? 4월. 3, 4월 달에 제일 많이 싸워요. 고 1, 1학기 제일 많이 싸워왜 그럴까? 서열관류 어,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누가 짱이고 누가 서열이 되는지 딱 나와 있었어. 그지 그런데 각각의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중학교로 모였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서열 정리가 안 되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서열 정리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워. 거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기 때도 각 중학교에서 흩어졌다가 각 중학교에서 모였던 애들이 사회 정리가 안되겠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끼리막 치고 받고 싸운단 말이야 그치? 어 내가 얘기했나? 네 아마 아니가 안했어요 나 처음 하는 같은데 여기도? 아, 음. 네, 아무튼 서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지들끼리 1학기 초에 많이들 싸우더라고 참 재밌는 거는 결국은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짱을 먹는 애는 싸움을 한참 동안 안 하다가 한 3월 4월 다 지나면서 얼추 다 정리가 됐을 때 마지막에 한두 명하고 딱 싸우고 어, 짱을 먹더라고 어, 참 재밌는 모습이었는데 음.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당시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당나라가 있을 때에는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이었어, 그지? 그지? 그런데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분열기를 겪었다가 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당나라 멸망하고 난 이후에 신라도 망했다가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나타났고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 각 지역에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송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그 전까지 서로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들이 같이 등장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당나라가 있을 때는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누가 동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짱이냐 중심이냐라고 하는 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원적인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질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기가 이번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짱을 먹겠다,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국가들 간의 군사적인 대립이나 충돌, 전쟁 등으로 인해서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는 상당히 불안한 국제관계가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송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송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막부라고 하는 무사정권이 성립이 되는데 그 내용도 조금 긴 내용인데 어, 시험 끝나자마자 수, 서시가부터 수업을 이렇게 빡세게 하면 은 많이들 힘들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막부정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